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은 산 아래 자그마한 토지를 소개합니다 면적 496제곱미터 약 150평의 지목대지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평당 10만원 전체 금액 1500만원의 크지 않은 금액으로 접근하기 좋은 토지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철로로 마침 장항선 기차가 지납니다. 토지와 이웃한 집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집 옆의 토지가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계속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군요. 길과 바로 접해있고 단차는 없습니다. 현 토지 옆으로 이웃해 묵전도 있고 또한 채의 집이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산은 완만합니다. 토주에서 불러본 전면 풍경도 시원합니다.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을 보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는 자차 4분 면사무소는 자차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홍성군청, 의료원, 역등 홍성시내는 자차 10분 내외에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구항농공단지, 광천농공단지도 각각 자차 5분, 6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처음 화면에 기차가 지나던 장항선 철로는 전면 3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보다는 산 아래 이동식 주택 짓고 주말농장이나 주말주택으로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